응. 응. 그림자도 아, 꼬리 아했어어그림자기떨어지고 <웃음> 있는 거야? 그냥 이름이 실화야? 어, 라나 그냥... 코디하는거 냥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그림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그림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삐져나오지 않게 너무 색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도테리 그림이에요 그림 너무 잘 그리지 않나요? 너무 잘 그렸죠? 이건 어디다가 그린 거게? 요이 그림은 바로 아! 나 먹으면 안 돼. 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먹지 마 먹지 마. 먹지 마. 먹지 마. 입이. 어. 다른 데로 가라고요? 왜요?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만거 있어요. 네요? 아니. 네. 이렇게. 저기 안가 하고 있다던아 그래요? 안갈 건데요? 소리 무서워요. 소리가 무서워요? 네. 어떤 소리가 무서워요? 루 <목소리> 아, 괜찮아요? 손이 엄청 크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언제부터 이렇게 손이 크셨어요? 아닌데요? 뭐 손이 크셔가지고 뭐 맛있는 거 드실 때도 엄청 많이 아니에요? 드신다던데. 아그 뭐예요? 장갑이 왜 이렇게 크죠? <웃음> 이거 네. 헐크 장갑. 아 헐크 장갑이에요. 아 그렇구나. 어, 네. 주방에서 가세요. 타봤어요. 어머 어머 어머 어머. 어머, 어머, 헐크. 어머, 어머 헐크. <웃음> 그러면 외식. 음. 여기 여기 밥 갖고 여기서 먹자. 올라오세요. 헐크라시는 것 같은데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여기는 발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어머 어머 어머 네. 드디어 장태리 박사님이 장갑 하나를 발굴해내셨습니다 와 이게 언제쩌걸까요? 딱 봐도 한2 0 0년은돼 보이는데요 2 0 0년은돼 보이는 장갑을 발견하셨습니다 고양아 이거 먹어라 고개 <웃음> 콧물이 흐르는데? 속장에서 옛날 언니가하나속장사도 몰라서? 아, 추워서 그런게 아니라 어머? 어, 어머 어머 <웃음> 어오잘 봤어